어? 문어야 뭐야 이거 진짜 조금이다 어, 크다 에이씨 <놀람> 저만 <놀람> 빼고 잘 나와요. 저는 토성 토성 썼는데 토성 쓰면 안될것 같아요. 후미에도 한 마리 잡으셨어요. 100만 년 만에 나오는데 아니 200만 년 만에 나오는데 슬퍼하고 걱정할 새가 어딨어. 그냥 하는 거지. 손, 손맛 좋았어요. 어. 아 올린 김에 확 채비 바꿔볼까 그냥. <웃음> 오 딱. <웃음> 갑야 이거 진짜. 채비 <웃음> 좀 할게요. 한대더 해서 가지를 쭈꾸미 네. 하는데 이거 가지 채비 써야 되네 이거. 아. 가지가 손에 딱 잡히는게 50이네요 어, 아까 산티장님이 가지 40쓰라고 하셨는데 오늘 모차르트 고추장으로 삼천번축금이 혼내주겠어 와 오늘 많이 출제하셨네요 배 많이 떠있다 저기 하나 둘셋와 여기 배 되게 많이 와있어 오자마자, 어? 저기 모차르트 고추장으로 조금이 혼내주게 생겼는데? 나오죠? 가지 50, 반차 20한 마리 했어요? 쯔니님쯔 입질이 예민해서 가지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입질이 예민하다기보다는 막 수온 낮아지면 두 종류 애들이 행동이 둔해져 그래서 작은 생선 마냥 보이게 유용하게 하려고 가지 길수록 좋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포인트 갖고세 마리 째잖아나 저기서 첫 포인트에서 세 번을 세 번이가 네 번을 잃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여기 와가지고 어. 진짜 크긴 한데 엄청 큰데 알은 안 찼어 대가리. 어까불지만 뭐 않고 그냥 친구 뭐 이러면서 사이좋게 지내야지. 와 이건 진짜 크다. 어 문어. 뭐야? 이거 진짜 찌금이니다 어, 크다. 자, 한 마리 잡아도 와. 이건 진짜 씨, 점점 더 커지네. 엄마, 묵지? 가죠? 갑오징어, 손마죠 갑오징어도 그냥 어둡지 않은 갑오징어 말고, 뭐, 뭐지? 뭐 와, 손맛 좋다. 진짜. 근데 애자가 아니고 애기라 빠질까봐 릴링을 빨리 못하겠어. 오호요야 진짜. <웃음> 장난 아니죠? 어? 다섯 마리째. 오, 열 마리 잡겠잖아? 지금 쭈꾸미 금어이 아닌가요? 쭈꾸미, 쭈꾸미는 금어이가 그, 5월, 5월 1일부터? 8월, 8월 말까지지? 어, 태민이 오니까 딱큰거한 마리 잡혔다. 오 릴링이 이렇게 좋다니까요. 이건 갑오징어야. 아, 근데 릴링 천천히 하다보면 큰 쭈꾸미들이라 애기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릴링 절대 빨리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선장님 눈에는 애쭈꾸미라고 그러셨어. 그래서 안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선장님. 오상사님, 안녕하십니까. 직결에 애자, 아니, 아니 처음에 애자에 직결 했는데, 토성체비해가지고 토성이 안 막혀서, 그, 지렁이만 뺐는데, 그러고도 안 먹어갖고, 추 20호. 그리고, 가지, 손에 잡힌 대로 했더니, 가지 50cm. 그리고 애기는 모짜르트, 고추장,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뽈레기님 오늘도 저희 동네 오셨네요. 예, 예. 아, 뽀레기님, 삼촌포 기시구나 형님이시군요. 젊어 보이셔서 뭔 소리고, 어 리경 쏘고 한마리 하려고 하다가 한 마리가 잡혀서, 어 야, 이거 뭐냐? 쭈꾸미가 이리, 이렇게 저뭐 무거워도 되는 거야? 오 씨, 이거 다 에이씨 다리 벌리고 나오지만 크기이다. <웃음> 자, 세븐, 세븐, 자이 이 정도예요. 얘 어, 더블리트 어제 많이 잡으신 분이 3 0만원 진짜 잡아가셨대요 싱킹타입이니까 가지가바한번더붙여내볼게요 바람이, 바람이 잘죽네요 <웃음> 여기는 바람이 살짝 죽었네요 안그러시고 바람이 살 죽었네요 그러시죠? 억양이 되게 귀엽지 않나요? 바람이 살 죽었네요 하... 제가 그 억양에 속았어 집사람이 경남 진주군 사투리가 왜 이렇게 귀엽든지. 애 둘라트니, 공룡이야?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 무슨 주라이 공 예, 어, 아, 애 둘라트니. 제가 봄띠 편집장이, 집사람이 용띠인데, 이 용이 이기더라고. 원래는 승천 못한 이무기 정도였었는데, 뿔이 나더라고, 이렇게. 음, 티라노사우루스가 되고 있어. 아, 티라노는 이빨이지, 참. 뿔, 뿔은 없죠. 아마가 무서워 이러면 조심해야돼 어? 바람이 뒷바람인데? 이러면 채비가 밑으로 들어가서 담배를 못 피는데 인천주님 딸이 더 쳐주.. 처... 아이고 중3이야 내가 얼마나 요즘에 면벽 수영하는데 딸내미가 좋은 거는 딱 음, 10살까지 좋은 거 같아 11살부터 사춘기 준비하려고 부릉부릉대고 12살 되면 아빠랑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말만 많아지고, 이제 13살이 되면은 논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 그러다가 중1 때, 그, 말이 좀 빨라지고, 아거의 무슨 일대기, 일대기 쓰는 거 같네. 리경스, 주님 저 서른 살일 때 잘못해서 아빠, 아버지한테 따기를 맞았는데 코피가 터지면서 우리 아버지 건강하시다를 느꼈거든요. 어? 어 요즈이 레이저 퍼플. 야, 이경수, 저 멘트만 들으면 되게 효자일 것 같은데. 엄청 효자죠? 되게, 서 고구마 농사 짓고. 아싸! 이야! 한 마리 나왔어! 와, 가비, 가비, 가비, 가비. 대포알이죠? 오, 씨. 넘어질 뻔어 오, 여기는 바람도 안 불겠네. 금방 오시네, 그냥. 선장님, 화나셨어. 아 작은 녀석으로. 어 아, 이거 애기 작은 건데 안돼 빠지지 마라 빠지지 마라 빠지지 마라. 아이 나쁜 주꾸미들이 진짜 이게 비싼 거 알아가지고. 어 작은 녀석도 나오네. 어. 아, 아. 전 그래 좋은데. 작지만 열 마리째. 아 이제 이제 놀아도 되죠? 근데 맨날 큰 것만 보다가 이거 봐서 그런지 저는 이것도 안 잤거든요? 괜찮은데 저는? 아 참돈매님이 아동생이셨구나 어디 어디 그럼 형이랑 똑같은데 보뭐 저쪽까지 또 저쪽. 저쪽이 한 40초 쳐다보고 저하 같은데 어우 그래도 참돈매님이 커밍아웃 연세. 방년 춘추커밍하고타시면서 제가 한 마리 했으니까. 어우, 어. 어? 어? 괜찮아요. 이 정도면. 어? 벌써? 어 어우, 쭈꾸미가 어. 저를 집어 삼키려고 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한 와중에 또 입질이 한 마리 또 왔네. 나 밥먹으면 안되는데 안, 안, 안 되는데 지금 입질 계속 따박따박 와가지고 어? 왜 가벼웠지? 오우 가벼워서 안되는데 사이즈도 큰데 반려형님 호주가 수제 맥주 외상으로 <웃음> 와.. 어이가 없어갖고 한마리 잡았어요 형님 와.. 우리 우리, 우리 제일, 제일 큰형님께서 저러고 계시니 예 계속 나와요 저 계속 나와 예밥 못먹겠어 <웃음> <웃음> 예저 카운팅 두개 해야돼요 어 예예 예. 예, 예. <웃음> 감사드립니다 <웃음> 아 근데 따박따박 따박 계속 나와가지고 예예예 예. 선장님께서 식사를 챙겨주셨어아저저밥밥 밥 먹어야 됩니다 카메라 보시고 예 안녕하세요 <웃음> 선장님이세요 주홍호 또리장군 1호 선장님이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예예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되게 시원시원하세요 <웃음> 예, 잘 먹겠습니다 냠냠 15마리인데 막 마음은 막 150마리 같죠? 아흥 반만뚝굶맞시네 그냥 고신을 안했네 선배, 16마리인데 벌써 이만큼이에요 어? 아 이거 짤나코가 친구가 식구땡하라고 해서 식구땡했더니 또 한마리가 나와주네 크다 심지어 아 이거 담배 안보이게 해야되는데와 보이시죠? 잘나와 민철주님 내년에 추가 해거리 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 아.. 불현듯 불현듯 예감이 흔니형님 잘나올겁니다 아우 큰일 났네 훈이 형님이 잘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이거 내년에 가고 해야 되겠네 아... 또 지켜 그래야지 바람이 좀 덜한데 올해는 라니냐 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아시아 쪽이 수온이 뜨겁고 남미 그쪽이 수온이 차가워가지고 바람이 반대로 분답니다 그래서 항상 흐르는 제트기류, 그 편서풍 그게 똑바로 흐르는 게 아니고 사행한답니다 이렇게 구불그 뱀처럼 준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싸 사행하는게 이번에 추위가 갑자기 갑자기 들이닥쳤었잖아요 20마리째 그게 편서풍이 사행하는 라이냐그 현상 때문에 시베리아 찬 공기 그게 확 내려와서 그렇대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그거 미세먼지 더 날라오겠지 더군다나 호주 석탄 것도 다시 수입하고, 20, 20마리째? 3 0 0포 또리장군 1호, 주홍호, 추천드립니다. 선장님께서 되게 친절하셔. 남의 권에서 뵐수 없는 친절함이야. 어? 20마리 오버했어, 여러분. 저, 2 1마리째요 아, 3 0포나 오시면 비싼 애기 하나씩 갖고 오셔야 되겠다. 바지채비 굳이 50cm는 안 하시더라도, 그, 비싸내기. 하나씩은, 하나씩은 장만하셔야 되겠어. 일봉식 워시장 알려? 아유. 네, <웃음> 범띠한테 이런 말 하긴 진짜 처, 처음인데. 저쪽 좀쳐다봐 저쪽. 나는 꽝이를 쫀심이 있지. 카드 현금 이거 아니야. 제수씨를 시청자님으로 어떻게 소, 소개 좀 시켜줘봐. 제수씨, 께렇게 드릴 말씀이 많으니까 짱났고 1갑 2 0주 어우, 야 22마리째? 어, 나 오시지 않아. 안 간다니까. 오, 좋아요. 어쨌든 딱딱딱 나오잖아. 22마리 째요? 국장형님, 음, 잘 나오네, 배 아픔. <웃음> 아, 슬기 국장형님, 진짜. <웃음> 배 아프다. <아픈 것> <웃음> 어? 아. 웃다가 놓친 게 아니고, 이거 허튼질했어요그요 <웃음> 자, 23마리 째요. 근데 요 포인트는 조금 사이즈는 작지만, 그래도 손맛이, 자잘한 손맛이 어디요? 아 요즘에 왜 어디 다쳤다는 사람들 이렇게 많어 짱난꺼도 허리 다쳤다고 하고 챔프리님은또 어디 다쳤는데 자 작더라도 뭐, 우럭 미끼 아니면 네. 데쳐서 먹으면 되지 어차피 지금 시기에는 바람쐬러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경수저항은뭐 그냥 바람쐬러 오는 거지 쭈꾸미님께서 네. 잘안 나오시네요 김광선님 이 j 물색이 여기는 섬하고 섬 사이인 것 같아서 저리가 좀 빠른 것 같으니까 레이저에 나와요, 레이저 이럴 때 엉뚱한 거잘 먹어요 애기맥스 잔뜩 불려놔야지 애기맥스 이경스 부부싸움 한번 했는데 가게에서 일주일 잤습니다 그건 니가 삐져 갖고 그런거 아니냐? 어 많이 잡았죠 선장님 저 아유 미안합니다 <웃음> 아, 왜 그러셔 <웃음> 아니 오, 오늘 이, 저 열한 물이라고요 응. 연옥사랑해님 저도 60세 이상 된배 사서 선장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웃음> 내가 성태한테 한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선장님이 되면 진짜 무작위해 고생이 우리 아들이 진짜 선장님 하고 싶으면 무조건 눈딱 감고 적어도 3년 이상은 사무장님을 해야 된다 거기서 버틸 수 있으면 그때서야 선장님 할수 있다 그, 왜, 왜 힘드는 건데, 야, 아빠같이 진상같은 손님 만나면, 아니, 밥이 왜이 모양이야? 아, 왜 고기가 왜안 나와? 뭐 이런 것도 있다 뭐라고 할 건데? 그러니까 뭐, 중학생이 대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런 것,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흔들리는 배, 항상 장판만 있는 게 아니고, 별의별 노을도 다 있고. 아, 별로 안 드려. 예, 예. 아유, 선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아 별말씀을 다하셔 아유, 까비는 사자, 아저씨. 예, 예. 자, 여러분. 저 이제, 이제, 빨리. 정리하고 잠시 후에 원투낚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2시간 이후쯤에 또 켜볼 것 같아요. 오늘 뭐 내일 야근 출근이니까 회사에 전화도 좀 해보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